이티제는 상대의 반응에 따라 썸을 하루에서 몇 달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썸을 끝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티제에게 신호를 줘야 합니다. 오늘은 희망편 썸에서 연인이 될 때의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일단 이티제와 썸을 타고 있다면 아무리 자신과 달라도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따라하기 쉬운 이티제의 루틴을 수행하면서 동질감을 끌어올리면 좋습니다. 리브레드 네, 네, 네. 만약 야식을 안 먹는 이티즈를 따라 야식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티즈의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티즈의 자체 최점 점수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ETJ가 썸을 끝내자고 먼저 말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꽤 걸립니다 확신 게이지가 일정 부분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선 방법을 통해 ETJ 확신 게이지도 끌어올리고 심지어 확신 게이지가 덜찬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고백했는데도 고백을 받아줄 가능성이 상승합니다 오늘 시해주 야사 스드양유해 ISTJ 와 유아 인 신고 하시 기원 ISTJ 월드 멤버십 해하시